어... 여기가 제일 얼굴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서 라이브를 하려고 켰었는데 노래를 듣고 싶다 어...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좀 노래 들을 수 있는 것좀 갖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안녕하세요. 음. 어. 잘, 잘 지내셨었네요. 음.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어... 잘 지내고 있어요 다른 노 오네요. 그냥 오랜만에 오랜만에 저 라이브 해보고 싶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켰고요. 대형이 콘서트 때 어땠어? 엄청 좋았죠. 엄청 좋았고 재밌었고 좀 여운도 많이 남는 편이고, 음 이제. 그 공연은 딱두 번밖에 못했던 공연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딱두 번밖에 못했다라는 거의 자체가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공연 와주셨던 분들 여기 Q&A로 뭔가 가장 좋았던 순간이나 가장 좋았던 무대 적어주시면 보도록 할게요. 네. 아, 근데 공연 딱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날부터 진짜 추워지더라고요. 진짜 추워지고, 음, 딱 그날이 뭔가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... 원래 제가 공연 끝나고 제가 오랜만에 거의 한 1년이 넘었죠? 1년... <웃음>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... 사운드 클라우드를 안 했었었는데 뭔가... 제가 원래 콘서트 끝나고 올린다고 했었었는데 어.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어, 아.. 스트레스받아 전화 걸지 마세요 진짜로 너무 스트레스받아 왜.. 왜.. 전화 거시는 분은 사실 소수잖아요 아니 소수인데 그 소수분들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진짜로 너무 이기적이야. 내가 만약에 직접 뵙게 된다면은 어, 절대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. 왜 본인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. 음. 전화 걸지 마세요. 아무튼 음. 죠 콘서트가 끝났죠? 콘서트가 끝나고 어... 혹시 콘서트 때 오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어 좋았던 점을 Q&A로 알려주.. 여기 퀘스 a 에 알려주시면 제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콘서트 끝나고 사클을 정말 오랜만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었 일단 할로윈까지만 좀 끝나고 어 이제... 어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 올릴 예정이니까 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... 어 굉장히... 아 이걸 어떻게 영어로 설명할까? Ah, uh, 지금 나의 영어가 안될것 같은데. So, guys, did you remember if the concert the finished? And after, after I gotta be upload my new new song in my SoundCloud. please please waiting until the finished Halloween. 모르겠다? 어, 저가 사크에 사실 올리려고 하는 곡은 사실 지금까지 제가 어. 또 색다른 장르고요. 가을이랑 너무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가을 동안에만 좀 어떻게든 빨리 올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곡이고요. 음, 뭐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. 마음을 갖고 뭔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 만들게 된 곡이고요. 버블에서 말했던 쉬 어쩌고 그거였나? 아니요, 그거는 아예 다른 거예요. 그거는 아 그때 옛날에 버블에서 막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가 진짜 갑작스럽게 만들었던 곡이 곡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건 사실 좀 아껴두고 싶어서 좀 아껴두고 있는 상태이고요. 한번 Q&A 읽어봐야겠다 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 꽃가루나 비눗방울과 같이 있는 우리 칠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어 그 순간을 진짜 오래 간직하고 싶어 윤술 무대도 좋았고 종이비행기 때도 대박이었지 페스터때 슬로우 부분은 누가 생각한 아이디어인지 오열했잖아 오 정말 저도 뭔가 어, 잠실에서 할수 있었던 그런 뭔가 야외 무대에서 할수 있었던 요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재밌었고, 음 너무 저도 재밌었던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. 리믹스에 다 같이 뛰어노는데 진짜 하나가 된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. 요 태용이도 행복했니? 저희도 사실 리믹스 때 걱정 많이 했거든요.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근데 이제 멤버들끼리. 이제 텐션으로 이끌고 가자 해가지고 진짜 다같이 뭔가 재밌게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음, 질주 마지막에 뜨창하면서 폭주 터질 때 신나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너무 재밌고 신났어 그리고 중간에 루키즈 때 영상 나오고 얘기하던 그 부분도 너무 따스고 좋았다 음. 연습생 때 이야기하는 VCR 나오고 힐리치를 나오는 게 너무 좋았어 우리 칠이 서로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느껴져서 그리고 사골같은 무한저가도 너무 좋았어요 립도 좋았고 앵콜 무대들도 다 너무 좋았는데 태용이는 어떤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아? 저는 사실 음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이제 마무리 이제 멤버들 맨트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때가 엄청 기억에 남았고 그 분위기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그 분위기가 뭔가 몽실몽실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도 있었고요 또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저희가 오프닝 때 저희가 진짜 옛날에 찍어놨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웃기잖아요 막 하이 마이네임 인스 태용 이러면서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뭔가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찍었을 때는 저희가 약간 좀 웃긴 거에 꽂혀 있었어요 저희 모두가 야 우리도 좀 이제 멋있는 거 말고 웃긴 것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찍게 되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끼리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 하냐 마냐 하냐 마냐 그래서 사실 다수기 할때 사실 다수기 할때안 하자가 더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멤버들한테 한번더설득해를 했었거든요. 이거... 음, 내 생각엔 팬분들 좋아할 것 같고, 이거 지금 안 쓰면 이제 없어질 영상일 것 같다. 이거를 어디서 다시 쓸지 모르겠다. 그리고 이 당시에 취지가 우리가 원래 웃긴 걸 하고 싶어서 찍었던 거니까 괜찮다가 있었었거든요. 근데 멤버들이 고맙게도 어, 박... 마음을 돌려가지고... 오프닝 때만 잠깐 나가게 <웃음> 됐었던 기억이 나네요 막콘 때 태용이가 도영이 알아서 달래준 순간이 제일 기억난다 음.. 사실 그때 뭔가 도영이를 보면서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음.. 뭔가 그냥 그 순간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되게 좋았고 그 순간이 있어가지고 저도 뭔가 여운이 좀 많이 남더 길게 남고 있는 것 같아요. 어 윤슬 플래시 너무 좋았고 흑백 영화 때창도 좋았어. 그리고 같이 뛸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. 진짜 근데 저희는 사실 이니어를 기계 이제 돌출이기 때문에 이니어를 안 끼면은 밀려요 소리가. 그래가지고 진짜 볼륨을 진짜 여기가 찢어질 만큼은 크게 틀고 가거든요?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떼창을 그 순간에는 못 대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보죠 근데 저도 너무 그런 게 행복하더라고요 떼창이 진짜 너무 좋았고 행복하고 기분도 좋고 오 리시랑 헬로 너무 좋았어 어, 감사합니다. 저도 되게 좋았어요. 원래는 히말라야를 하려고 했었는데 었 어, 이제 마크와 제가 얘기를 해서 리스로 하자고 되게 금방 이게 저희가 사실 저희가 만든 거다 보니까 가사도 막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외울 필요도 없었었고 왜냐면 저희가 만든 거니까 이미 좀 숙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가지고 되게 좀 매끄럽게 잘할 수 있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. <웃음> 저 종이비행기 날리는 순간 저도 진짜 종이비행기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첫날 진짜로 첫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종이비행기가 날라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감동이었던 순간이 기억이 나는 거 아니에요? 음. 무한저가 너무 웅장해 어. 아 맞아요 저도 저는 사실 아, 아 이번에 공연에 진짜 좋았던 게 많았구나 저도 무한저가를 오랜만에 했었어가지고 뭔가 오히려 더 우리가 성장한 게 진짜 확 와닿았던 것도 있었고 사실 지금 지금 우리도 진짜 좋아요 지금 우리도 진짜 좋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되게 뜻깊은 겉들이 반족 지금 우리 진짜 지금 우리 좋아 웰마풀도 좋고 윤슬이 진짜 분위기가 좋았죠? 진짜 윤슬이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기억이 나요 진짜 선선한 바람이 하나가 된 느낌이 들어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용인 물라이 때안 무서웠어? 뭐. 사실, 제그 오브제는 그 벨트를 달 수, 그 안전장치가 없는, 없어야 하는 그런 오브제였기 때문에, <웃음> 뭔가, 안데 제가 조심, 계속 조심, 또 조심 했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막 무섭진 않아요. 막 거기서 막 춤추고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. 내가 생각한 이번 콘서트 최고의 무대 뭐다 너무 좋았고 다 너무 잘했고 다 너무 멋있었고 제가 뽑는 거는 멘트 멘트였었습니다 오. 리리또또이제곧 11월 1 2월엔동은아를아를 되네요. 네요영이 영상은 이영 진짜 오랜만이다. 빨리 가고 싶어. 전 사실 진짜 더운 나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더움을 느끼러 가고 싶습니다. 음식도 맛있고, 과일도 맛있고, 분위기도 좋고, 또 가서 재밌게 놀다가. 하. 하아... 아무튼, 어. 뭔가 사실 옛날에는 진짜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, 요즘에는. 막 그렇게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. 또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, 아마... 음... 음... 이 음. 인스타라 그런가? 음... 근데 뭐 제가... 제가 자주 오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번 사클 곡은 가을과 굉장히 어울리는 곡이고요 어..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 음.. 데모 버전을 올릴 거예요 그냥 그냥.. 정말 그냥.. 하나도 매끄럽지 않은 상태의 곡을 올릴 거기 때문에 어.. 딱 너무 많은 기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냥.. 가사나 그런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.. 위안을 받으셨으면 싶어서 만든 노래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리게 되면은 차차 이제 지금 인스타 피드 전 피드 줄 맞추는 걸 좋아해서 피드 두줄 맞추고 어, 날짜는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저도 뭐 언제 올릴지 를잘 모르겠어 가지고 근데 그 이렇게 3일을 두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어, 재밌게 보내고 이제 4시니까 어, 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 퇴근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어,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주 오도록 할게요 네. 사크로 올리고 나면 또 오도록 할게요 하아, 다들 잘 지내고 다들 잘 지내고 건강하고, 감기 걸리지 말고 또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